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비TV의 노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재미있게 봐주셨던 게임대회에서 일어났던 사건 사고 영상 2탄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게임대회 총기난사사건입니다 총격사건은 미국 플로리다주 잭슨빌에 위치한 더 잭슨빌 랜딩 쇼핑몰의 GLHF 게임바에서 발생했는데요 해당 바에서 EA에서 개발한 미식축구 스포츠게임 매드 NFL19의 대회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미식축구라는 스포츠 장르가 우리나라는 물론 타국에서도 인기가 없는 게임이지만 미식축구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는 그 인기에 힘입어 게임 역시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럼 사건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목소리> 사건이 일어난 대회는 트위치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었기 때문에 총을 쏘는 소리와 두려움을 느낀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전파를 타고 그대로 전해지면서 더욱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영상의 초반 부분을 다시 보면 대회의 한 참가자 가슴에 레이저 포인터로 보이는 빨간 점이 잠깐 나타나는 것도 볼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게임대에 참가했던 드린이 조카는 트위터를 통해 엄지손가락에 총상을 입었다. 내 인생의 최악의 날이라고 말했으며 사건 당시 여자친구와 함께 피자를 주문하고 있던 마키스 윌리엄스는 처음에는 풍선이 터지는 줄 알았는데 실내에 풍선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건물 밖으로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고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프로게이머로 참여했던 루카스 케이드는 총기 소리가 들려서 바로 바닥에 엎드렸고 화장실을 향해 도망쳐서 살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건의 용의자인 데이비 캐치는매드 nfl 17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는 나름 유명한 프로게이머였지만 과거 정신병 경력이 있었고 약물을 처방받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날 경기에서 좋지 못한 성적을 얻자 분을 이기지 못하고 총격을 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용의자를 포함한 4명이 숨지고 11명이 크게 다쳤다고 하는데요. 경기에서 패배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자살까지 하다니 일반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살인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영상은 스타크래프트2 셧다운제 사건입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게임 규제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하기 때문에 신데렐라 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게임은 악이라는 일차원적인 생각으로 접근한 자기 밥그릇만 축내는 아줌마 집단이 만들어낸 아주 멍청하고 비합리적인 악법 규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쓰레기 같은 규제로 인해 e스포츠 대회에서 당 강제로 패배하며 전세계적인 우승거리가 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프랑스에서 진행된 스타트 아이언스키드 한국대표 선발전에서 벌어졌는데요. 슬레이어즈 소속의 채민수 선수와 스타텔 소속의 이승현 선수는 7전 4선승제의 승부를 펼쳤고 이는 프랑스와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 스타크래프트 2 팬들에게 생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세트에서 벌어지는데 경기 시작 5분 15초 정도가 지났을 무렵 이승현 선수가 아 맞다 셧다운 하는데 라는 채팅을 남기게 됩니다. 이승현 선수는 올해 중학교 3학년 재학 중으로 GSL 시즌 4 코드 S 결승전에 진출해 있는 실력파 선수였지만 셧다운제 적용 대상인 만 16세 미만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상대편인 최민수 선수도 당황한 듯뭐 세이브 하는 거 있지 않아요? 라고 채팅을 남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경기라 대회의 상세룰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자정이 가까워지면서 신데렐라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승현 선수는 모든 병력을 상대방 진영으로 돌격시키는 막무가내 올인 전략을 반강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엉뚱한 타이밍에 들어온 병력들을 최민수 선수가 모두 막아내면서 경기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첫다운제로 인해 패배한 이승현 선수는 2세트 이후 K1이라는 계정으로 재접속해 나머지 경기를 펼쳐 다시 한번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이를 지켜본 팬들은 결국 지키는 사람들만 지키는 허점투성이 규제라며 셧다운제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비판했다고 합니다. 세번째로 소개할 영상은 대회에서 일어난 보이스채팅 사건입니다. 이전 사건 사고 영상에서 가장 많은 댓글이 달렸던 시즌2 롤드컵 A조 1경기 IG전에서 일어난 풀테명님의 이즈한테 일단 궁 썼어 사건입니다. 사실 이 영상은 너무 오래된 사골 영상이라 추가적인 설명 없이 바로 영상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즈한테 일단 궁 썼어. 이즈 앞으로 가. 아 잠깐만. 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야고르게고르게고르게나 지금 디에떼리기 있어 지금 녹턴 어 녹턴 나 녹턴 잘해 봐 잘해 봐나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미드가 미드가 미드가 미드가 그냥 바로 찍고 미드가 나한테 이 ㅆ 나한테 이렇 나한테 이 죽여 이 ㅆ새끼! 죽여 이 ㅆ새끼! 야 일로와 이 ㅆ새끼야 ㅆ만한 새끼야 이 ㅆ만한 새끼야 죽여! 죽여 이 갓나 새끼들아 오케이 이 사건을 통해 클템은 인민정글 두템 수령님이라는 별명이 생겼고 라이엇 게임즈에서 약속을 어기고 보이스를 공개했던 거라 국내에는 큰 문제 없이 웃긴 해프닝 정도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욕을 먹은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지 않았고 클템에게 국제적 항의는 물론 중국에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수위 높은 협박 성글도 많이 보냈다고 합니다. 클템 형님은 잘못한 부분이 없었지만 페이스북으로 사과글을 올렸으며 이 사건을 두고 라이엇 게임즈도 미안하게 생각했는지 2013 로스타전에서는 보이스를 공개하기에 앞서 한국인 스텝과온 게임 내 직원 까지 합세 2중 3중으로 확인을 받았다고 하네요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이며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